이렇게 네가지 버전의 쌀밥이 완성됐습니다 음, 설명을 드리면 여기 왼쪽부터 쌀을 불리지 않고 전기밥솥에서 한밥 쌀을 불려서 전기밥솥에서 한밥 쌀을 불려서 압력밥솥에서 한밥 쌀을 불려서 냄비에서 한 밥입니다 외향상의 차이를 먼저 볼게요 사실 여기 첫번째부터 세번째까지 밥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약간 노리끼리해졌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윤기가 자르르 흘리는게 보이시죠? 음 반면에 3번에서 4번 쌀밥으로 넘어가면 약간 차이가 보여요 여기 3번 밥의 경우에는 약간 노리끼리한 면이 있다면 4번은 굉장히 하얗죠 그 다음에 윤기도 3번 밥이 조금 더 있어요 그리고 한번 맛을 보자면 외관상의 차이를 봤을때랑 마찬가지로 1번에서 3번이 한 계열이고 4번만 약간 다른 맛을 보이는데요 음, 맛이라고 해야될까? 식감을 보입니다 음, 사실 같은 쌀을 썼기 때문에 맛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1번에서 3번은 굉장히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다면 4번은 혼자 꼬독꼬독한 느낌이 있어요 음, 그리고 1번에서 3번은 같은 계열이긴 하지만 왜 1번만 지금 불리지 않은 쌀을 샀잖아요? 주일에 기울이지 않는다면 큰 차이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1번 쌀 같은 경우만 심지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? 스파게티나 리조또의 알단테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겉에는 약간 쫀득쫀득하지만 속은 그래도 쫀득쫀득한 느낌은 아닌 그런 약간의 괴리감이 느껴져요 반면에 쌀을 불려서 한 2번, 3번 같은 경우에는 쌀, 심지까지 통일적으로 약간 쫀득쫀득한 감이 있어서 음, 1번보다는 2번, 3번이 낫고요 그 다음에 2번보다는 3번이 전반적으로 좀더 쫀득쫀득한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1번에서 3번은 같은 계열이지만 3번이 가장 쫀득함의 특징이 있는 쌀밥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같은 계열에서는 압력밥솥으로 한 밥이 가장 맛있는 것 같고요 음, 3번과 4번은 약간 취향의 차이인 것 같기는 한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쫀득쫀득한 쌀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3번이 어 굳이 비교를 하자면 가장 맛있었어요. 4번은 뭐꾸득꼬득한 밥을 좋아하신다면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카레 같은 거해 먹을 경우에는 저는 밥이 꾸들꾸들한 게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카레 같은 거할 때는 4번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3번이나 4번을 굳이 해 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음, 일단 4번은 제 취향이 아니란 걸뭐 차치하고서라도 1번과 3번의 차이가 확연히 있고 3번이 맛있지만 그 차이가 굉장히 유의미하지는 않아요. 만약에 제가 비교를 하지 않았다면은 따로 이거 하나만 먹었으면은 뭔가 이게 뭐 압력밥솥으로 만든 밥이다, 전기밥솥으로 만든 밥이다 구별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여전히 쌀 불리지 않고 전기밥솥으로 한 밥을 먹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맛있기는 불려서 압력밥솥으로 한 밥이 제일 맛있었다. 하지만 그 차이가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여전히 저는 가장 편한 방법으로 밥을 할것 같다 입니다. 이상입니다.